너무 추워, 못 나가겠어요. 네요. 아, 그렇네요. <웃음> 죄송해요. <웃음> 와, 너무 <웃음> 추워, 너무 추워. <웃음> 아, 너무. <웃음> 아, 너이 아, 예 어, 어.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마너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고등마팸 친구들을 만나는 날인데 저희가 9월에 만났는데 지금이 벌써 1월 초가 지났죠? 그러니까 9, 10, 11, 12, 1 거의 한 4, 5개월이 돼가는 그쯤입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만나서 조금 뭘 해볼까 하다가 1박 2일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또 코로나이니 만큼 못 갔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촬영을 해보기로 했는데 과연 저희들의 모습이 어떨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타자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네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임마팸 촬영하는 날인데요 촬영하기 전에 부피가 빠져야 되니까 저는 브이밴드를 하고 있어요 지금 10분째 착용하고 있는데 10분 뒤에 한번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릴게요 네, 브이밴드를 빼버렸어요 오! 효과 보이시나요? 턱선이 좀 살아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기본 화장은 해놓은 상태여서 메이크업 한번 할게요. 네, 이제 고딩마팸 애들 만나러 출발했는데요. 솔직히 예쁘게 입고 싶은데 너무 추워가지고 롱패딩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네. 이따 왔나요? 안녕! 저는 씻고 나와서 로션을 바르려고요. <웃음> 제가 피부가 수부지여가지고 겉은 기름기가 많은데 속이 엄청 건조해서 로션을 좀 여러 번 바르는 편이에요.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저희 컨셉이 핑크랑 블랙이어가지고 핑크랑 블랙으로 가야겠 이제 머리를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데기는 다 했는데 앞머리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살짝 올려줘 볼게요 머리가 훨씬 괜찮았졌죠 볼륨도 살고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나 제 머리 손질법이 궁금하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오, 안녕 안녕 안녕 여기도 안녕 저기도 안녕 여기도 안녕 저기도 안녕 저기도 소연 소이 안녕. 자, 저는 김소연입니다. 오늘은 친구들들이랑 함께 여행 가려고 했는데 여행을 못 가게 돼가지고 같이 우정 사진 찍고 그러기로 했는데 저는 사실 약간 너... 왜냐하면 첫번로 어제 술 마시고 자서 피부 여드름이 폭발했고 건조함이 폭발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약속 시간이 15분밖에 넘지 않았는데 머리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옷도 안 걸리고 가방도 안 썼어요. 고생이 <웃음> 한심하다듯이 쳐다보네. 늦으면 또 정교원이 등장하거든야 아! 할까봐 했잖아. <웃음> 어, 예, 때려보기 한번 했습니다. <웃음> 뭘 해야 될까 소희야. 지금 이혼두의 상황을 보여주더래요. <웃음> 지금 무지하게 바쁜 순간이고요. 저 이제 마, 화장 마스크로 해야 할줄 알고 계신 거알기 아, 이런 시간이 없는데? 시간 몇분 남았어? 20분인데. <웃음> 여러분 곧 끝나요. 곧 끝나요. 어, 5분 안에 갈수 있죠? 지각 로드는 생각을 합니다. 뭘 해야 될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 자,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저는 짐 챙길 거를 싹 가지고 방으로 뛰어갑니다 또 잠깐 끊어봐 이거 왜 그래? 어, 또또또또풍선안 뜯었어 특별 <웃음> <택배> 그대로야 <웃음> 잠깐 만 그래도 침착하게 포장을 제가 202분 풍선을 샀거든요 아, 풍선 부는게 어딨지? 야 송아 풍선 부는거너 쓰고 어 놨어? 다닐 거야 자, 좋고 저도 쓰게 나는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왔습니다 지각을 했지만 눈이 많이 쌓인 감기를 천천히 발라야겠죠 그래도 나름 다 챙겼어요 저는 성우못할줄 알았거든요 잊어버렸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마지막에 꼼꼼꼼 치마 안챙겨려는걸 겨우겨우 챙기고 왔어요 코와 이를 완전히 다녀 착용하시고 사용 시승차릴수 없어 2 0 2 0년따 엔테니엔 간 랩리 느껴졌어 먼들어가요돼 시침은 음, 너무 오, 추워가지고 오, 지금 저희 안국역에 벌써 도착했어요 저희 네, 둘다 아, 밖에 너무 추워가지고 못 나가겠어요 추워요, 승하영 씨? 귀가 쌀릴 것 같아요 <웃음> 맞습니다. 기가 딸릴 것 같아. 한는 네. 맞아요. 아. 아. 아. 어떻게 또 깔아. 아.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아, 나 머리 어떻게 두러봤는가 봐. 아. 아, 이건 살인 추위야, 진짜. 어떡하니. 이런 한파를 뜯고 저희는 왔습니다. 저희가 해완사에 다 왔습니다. 포레스트 구구. 고 아니에요. 아, 그런데요. <웃음> 죄송해요. 복촌 <웃음> 사진가. 지하 내려가면 되죠? 바다저 위에다야. 분위기 예쁘네.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나이 빨리 빨리 빨리 사진 너무 리빨리 근데 기소나 왜 저래? 야 너무 리빨리빨야한 안안 번. 야좀 자연스럽게 좀안 해봐. 김빨리처럼 아직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안리엉덩이리빨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어 빨리빨리 빨리빨 몸을 앞으로 해 이렇게 몸을 어목그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하나, 그래 저기서 자연스러워 너 다리 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다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 어, 얘 <웃음> <웃음> <웃음> 행복하게! <웃음> 행복하게! 행복하게! <웃음> 어, <웃음> 너무 잘 들어올 거 아니야? 아니, <웃음> 야, <너>. <웃음> 행복하게! <웃음> 야내 핸드폰으로 뭐 찍어줘 얘네 원, 투야 그래. 야, 그럼 래나누왜안 찍어? 그러니까 내가 빨리 핸드폰 하려고 했잖아 직농사진 <웃음> 찍어세요 하나, 둘, 셋! 뭐 빨리 하나, 둘, 셋. 야, 하나, 오, 둘, 야, 셋. 그냥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오.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나둘셋 됐어 끝나서 빨리 나나나 나 앉아서 가나둘셋둘부르또 하나 둘셋 그만 빨리 아. 아. 시간이 갔다야 잠깐만 나야 너무 나나 하나 뒤에 너무 다 하나 <웃음> 야김너 야 올라가봐 하나, 하나 둘셋또야초 뭐 남았어 아, 아, 아, 다 밑으로 들어 올라 아, 이게, <웃음> <하나, 둘, 웃음> 이게 뭔데? 하나 둘셋 이게 뭔데야 내가 이거 봐 너가 인거네 들어올 수있로해아뭐뭐 그렇게 됐어 하나 둘셋 <웃음> 야 20초인데? 어떻게 자세뭐 없어? 안어 안어 안어 안어 얘어 서류를 바라봐 하나 둘셋 <웃음> 됐어, <웃음> 됐어. <웃음> 어 마지막으로 잘라 맘에 들어 네 여러분 저희 모였습니다 사진 음. 찍고나서 예. 찍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웃음> 셀렉하고 있는 중 골라질 것 같은데? 잠시만요. 어, 어, 아, 저 뒤에서 저희 사진을 포토샵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저녁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메뉴는 못 정했고요. 저희의 기가 진진이 우리 조개아 씨께서 또 보고 있습니다. 기가 와요. 네. 염색했는데 맛집을 어때요? 좀. 나는 밥 먹고 싶은데? 저염색요더 밝아졌어요. 거의 체리마루 그 정도, 그 체리마루. 톤 다운이 난, 톤 다운. 이게 했는데. 톤 다운한 거야? 네. 심각하네요. 네. 월요일이 드럽습니다. <웃음> 체리마루, 시모르칸 체리마루. 저쪽으로. 자 여기 또한 분이 나오시는데요. 저, 저, 자, 또한 분이 나오시는데요. 응. 그거 알아들까네 파로마. 파로마. 몰라? 몰라. 알아 알 알아 알아 알아 알 알아 아 알아 네, 이거는 저희가 찍은 사진들이고요 이렇게 인자 사진이 나왔습니다 어 잘났다! 예쁘네 우리 왜 3개야? 물어봐 얘 물어봐 아, 감사합니다 그분할 내장도 나올 거예요? 아, 네 잘났다, 예쁘다 기다형 기가요가 아, 기가 진진이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귀가요? 추한 손만두집을 추천합니다 만두집 있어? 그... 나 만두 좋아 그거 체인점 아니에요? 아 맞아 나 사실 내일도 만두집에서 먹는데 <웃음> 아니 골라가 고 체인점은 누나입니다 그래. 너무 많아 다체인점이좀 어떡해 나 아까 보쌈이 믿어 어렸다 어려떠 어려워 고 <웃음> <부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것 <웃음>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2만 원을 더 냈어요 <웃음> 왜 그래? 햇비를 느껴. 났 너무 행복한 발언이죠 어근 뭐라고 했나요? 기분 좋아요? 어 너무 좋아요 반달 웃음이 됐잖아요 지금. 남는 게돈 밖에 없거요어얘 <웃음> <웃음> 너무 춥다 차 조심해 그냥 걸어 나 들어봐 아 듣고 싶지 않아 듣고 봐해 <웃음> <웃음> <웃음> 있요 맛있. 어 맛있어? 당근 면안셔 팔팔에 국물 없는 것 같아도 네. 지금 네. 들어가 있고요. 국물 많아지고 팔팔. 다시 타셨다가. 어, 찍어줘요. 태워다가 맛이 음. 어때요? 그냥 마늘 종 맛이에요. 마늘 종이랑 다른데요? 마무. 음. 마늘 종. 뭐 이럴 때 키스를 해야지. <웃음> <진짜 웃음> 음, 태 아니야? 도태마 어, 너무... 너무... 이게 어. 좀 매콤해요. 청양고추 먹어 되지? 스탑시. 맛있겠다. 밥으로 드려? 네. 화장이 잘 나와서 기분이가 좋아요. 좋아요? 네. 살짝 먹어드릴까? 이거 이미 살짝 먹어드릴게요. 그래서 누가 궁금해할 것인가? 그러게 말이야.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 이게 무슨 티? 아까랑 안색이 또 달라졌죠? 지름 시원하게. 겁겁 용들이. 전 아직도 못는 중이에요. <웃음> <웃음> 지금만 30분째인 것 같아. 30분째. 빨리 드세요, 제발. 저희 힘듭니다. <웃음> 저희 좀 여기 모자이크 처리해 드릴게요. 저희 완 완뽕 완뽕 완뽕 쓰리뽕 했습니다. 쓰리뽕? <웃음> <웃음> 역시 반응을 안 해주는 아, 조기아 씨. 응. 아, 당연하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웃음> 아 아쉽지만 저희는 이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소나영 안녕해주세요. 안녕. 어디서 많이 본그입니다 박보아 씨. 맞습니다. 아, 저 위가 너무 아파요 지금. 웃긴디 <웃음> 봐. <웃기지 마. 웃음> 아 진짜 웃긴디까 <웃기냐? 웃음> 못아 웃기지마 아, 웃 <웃음> 아. 이렇게 하면더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어, 누구 빙의한 거죠? 몰라 이거 최민식인데? 그 온빈이야 온빈이였나? <웃음> <오빈이었네>? 온빈이야 <어머, 웃음> 무야 일이야? 야 <웃음> 민식님한테 민신님, 사과해 빨리 야온빈아죄송 하지? 죄합니다 지금 다이